1984년 웨스크레이븐의 나이트메어 를 통해 첫 등장 공포영화계의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며 화끈한 데뷔 무대를 선보였던 프레디 크루거는 이후 꾸을리용의 살인을 저지른다는 신박한 설정으로 관객들의 각막에 수많은 명장면들을 때려박아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던 10개의 장면을 선정 상큼하기가 모태솔로한 느낌으로 끼깔나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야말로 노는을 의심하게 만드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등장할 예정이니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탈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쇼니 데베의 화끈한 배드신, 나이트메어. 조니뎁의 풋풋한 신인 시절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첫 번째는 나이트메어에 등장했던 조니뎁의 화끈한 배드신입니다 극중 주인공 낸시의 남자친구인 블렌 란치 역으로 등장 런닝타임 내내 딱히 하는 일도 없이 그저 낸시의 곁을 맴돌기만 하던 그는 어느 날 낸시로부터 12시가 되면 깨워달라는 자정콜 요청을 받고 침대 위에서 배꼽을 드러낸 채나 홀로 시간을 때우게 됩니다 하지만 저 절대로 잠을 자선 안 된다는 낸시의 경고에도 불구 결국 클레는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나이트메어의 세계관에서 잠들면 어떻게 된다? 무단강 건너는 거죠 곧 프레디의 손에 이끌려 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버리고만 클레는 영화 역사상 가장 인상 깊은 사례신의 주인공이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동안 말로만 듣던 피본수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순간 이었죠 TV는 프레디를 씻고 나이트메어 3 꿈속의 전사들 정신병원이라는 공간은 프레디 크루거가 활동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희생자들이 제아무리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나봤자 또라이 취급받기 딱 좋은 곳이거든요 여기 유명한 TV스타를 꿈꾸었던 제니퍼 콜필드 역시 프레디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뒤 정신병원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밤만 되면 잠이 들지 않기 위해 억지로 TV를 틀어제꼈던 제니퍼 콜필 결국 모피어스까지 나서서 강제 취침을 유도해보지만 레오와 트리니티가 없는 모피어스는 그냥 조밥이었죠 어쨌든 계속해서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가며 꿋꿋이 TV를 시청하던 제니퍼는 결국 프레디의 서프라이즈 이벤트에 보란듯이 당첨되고 마는데요 인형놀이 나이트메어3 꿈속의 전사들 마리오네트 인형을 좋아하던 들장미 소년 필립 원래부터 찐한 몽유병을 앓고 있었던 그는 워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밤 필립의 방 안에 걸려있던 인형 하나가 갑자기 프레디 크루거로 변신 영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인형 놀이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필립의 손발에 생채기를 낸뒤 거침없이 힘줄을 뽑아낸 프레디는 마치 필립을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조종하며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프레디 크루거는 새로 생긴 인형이 그마 맘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실증을 느껴버린 장난감의 최후 뭐안 봐도 불 보듯 뻔하겠죠 간호사 누님의 유혹 나이트메어3 꿈속의 전사들 스프링우드 정신병원 최고의 꽃미남 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을 할수 없게 되었지만 어쨌든 심성도 착하고 얼굴도 매우 착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여자만 보면 환장을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뭐 지가 컨트롤만 잘했다면 문제 없었겠지만 애석하기도 이 자식은 육정 대마왕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놓고 조이를 유혹하는 금발의 간호사 누님 누가 봐도 말도 안 안 되게 비현실적인 상황인데 얘는 의심조차 안합니다 심지어 사편에서는 무려 물 침대 아래쪽에서 여자가 나타나도 그저 좋다고 이지랄 이 정도면 그냥 병이죠 결국 육체의 쾌락에만 몸을 맡겼던 조이는 크레디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되고 맙니다 Rest in peace 해충 박멸, 나이트메어4 꿈의 지배자 화끈한 말빨과 강렬한 카리스마가 돋보였던 마성의 소녀 데비. 겉보기에 뭔가 센 언니 같은 스타일의 파이팅이 넘치는 그녀였지만 먹던 과자에서 바퀴벌레가 나오자 질색팔색 경기를 장렬, 여리디 여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수업이 끝난 뒤에는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꾸준히 운동에도 매진하는 등 자기개발에 열심이었던 그녀. 하지만 시작부터 바퀴벌레를 밟아 죽였던 데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않았던 프레디는 그녀에게 가장 가혹한 최후를 안겨주기로 마음먹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데뷔를 바퀴벌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 마이 아! 다이어트 실패 나이트메어 5 꿈꾸는 아이 170이 넘는 헌칠한 키와 세련된 이목구비 밝고 유쾌한 성격으로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레타는 사실 강압적인 어머니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모델이 되어야만 하는 알고보면 매우 딱한 사연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언제나 어머니의 감시 아래 먹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먹고 억압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레타 급기야 그녀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된 프레디 크루거는 그녀로 하금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에도 역시 그녀에게 자유 따윈 없었다는 것이었죠. 만화책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 나이트메어 5. 꿈꾸는 아이. 어렸을 땐 만화 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엉뚱한 상상을 아주 가끔은 종종 자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자신이 직접 만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다양한 모험을 즐긴다는 상상 만으로도 뭔가 짜릿한 쾌감이 느껴지는 기분이었달까요 하지만 여기 마크에게는 만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험이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만화 속에서 마주친 상대가 프레디 크루거라면 더더욱 두렵고 공포스러웠겠죠 물론 마크 역시 슈퍼 히어로가 되어 프레디를 잡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곧 터질 듯한 근육을 자랑하며 가열차게 되살아난 슈퍼 프레디의 모습은 그나마 남아있던 작은 희망마저도 모조리 빼앗아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차피 우승은 프레디였으니까요. 게임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 나이트메어 6 프레디 죽다. 방금 전엔 만화로 조지더니 이번엔 게임으로 조져드립니다 뭐랄까 최신 트렌드를 야무지게 잘 써먹는 핵인싸 살인마죠 어쨌든 프레디의 다음 희생양은 금수저 중2병 가출소년 스펜서 언제나처럼 소파에 처자빠져 TV를 시청하던 스펜서는 어느새 알록달록한 화면 속에서 자신을 유혹하고 있는 프레디 크루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후 스펜서는 뭔가에 홀린 듯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TV 속으로 빨려들어가버리고 많은데요. 곧 프레드의 게임 속 주인공이 되어 2D로 만들어진 도트 그래픽 속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 스펜서 얼핏 보면 뭔가 재밌어 보이기도 했지만 문제는 게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제 아무리 게임 속에서 강력한 캐릭터라 한들 헤드 잡은 애가 똥손이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무중력 살해 씬 나이트메어 리메이 맨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피본수 씬과 함께 나이트메어 1편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였던 티나의 무중력 사해씬이 주옥같은 명장면이 2010년 리메이크판에서 더욱 화려하게 재탄생했습니다 물론 화려해졌다는 얘기가 더 좋아졌다는 얘긴 아니지만 뭔가 msg가 잔뜩 들어가면서 자극적인 맛이 훨씬 강해졌다 뭐고단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술의 발전이 영화의 재미를 판가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온지 30년이 훌쩍 넘은 나이트메어 시리즈가 여전히 재미있는 이유는 그 신박한 아이디어와 색다른 연출 때문이 아니었을니 콧콤이벌한영화 이기, 왜,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 로 활활 타오르는 애정으로 하루 하루하루, 하루하루, 하루하루, 하루하루, 하루하루, 하루하루, 하루하루, 하루하루, 하루하루, 하